자, 수린씨 오늘 못 오시니까 이걸 녹화로 평가 드릴게요. 크기 한번 볼게요. 묵자, 아주 좋습니다. 좌우대칭 어쩜 이렇게 잘 맞았죠? 공간 안배도 좋고. 눈꽃만치 흠을 찾아보자면 이쪽 길이보다 이쪽 길이 길다는 겁니다. 똑같이 맞춰주면 좋겠죠? 이 아닐 빗자 밑에 마음심 즉 슬플 빗자는 대칭이 좀안 맞죠. 이쪽과 이쪽 것이. 즉 이쪽 게 좋고 이쪽 게좀 삐뚤어진 겁니다. 이걸 좀 똑바로. 똑바로. 됐으면 아래도 이쪽 엉덩이가 더 크죠. 이쪽보다. 그것도 어, 좀 맞춰주시면 더 좋고. 그래서 이 중심선이 쭉 직선이 되면 좋겠죠. 실사자 좋습니다. 약간 쓰러진 게 있지만 이쪽 거. 뭐 그런대로.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이렇게 오고 이게 조금 더 일로 가면 좋다는 뜻입니다. 물들일 염자, 염색할 때 염자에서는 이것도 무난해요. 근데 요 공간, 요 공간이 비슷하면 더 좋아요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일로 간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면 최고죠. 어, 시자. 시 자, 어, 시. 여기서 이 획은 좀 굽잖아요, 너무. 지금 이양빙의 글씨는 전선은 일본필 가늘게 쓰면서 꼬장꼬장 철사줄처럼 쓰는 거거든요. 고래심줄처럼 이렇게 너무 군살이 붙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. 그다음에 여기 공간을 조금 좁혀주면 어떨까요? 이 정도로 오는 거죠. 이 정도로. 그러면 이 공간도 효율적으로 좁아지면서 이것이 지금 좀 삐뚤어져 있거든요. 이렇게 요요 자체가 이 변과 방이 각자 따로 나도 쓰러지지 않아야 됩니다. 이것과 이것이 지금 그래서 이건 잘 됐고 이거는 쓰러졌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이거 따로 뛰어나도 안 쓰러져야 되는데 둘다 이건 쓰러졌다는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음... 어휴 코피 흘리면 쓰셨나 보다 요거 <웃음> 비슷하게 주세요 이쪽과 이쪽 여기 너무 다르게 썼어. 있죠 같은 건데 아름다울 밑자 여기 좀 올라가고 있는 거 느껴주세요 여기도 올라가고 있네요 어, 또이 습관이 하나가 이제 오랜만에 <웃음> 나타났네요 올라가지 않게 대칭되게 써보세요 잘 쓰셨습니다